좋게 말하면 노력형이고 나쁘게 말하면 집요해 말실수, 실수를 할수 있거나 행동실수가 좀 있기 때문에 구설은 좀 있어요 이 여자가 엄청 머리가 총명해요이 재주가 머리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머리 굴리고 살면 돈을 억수많이 벌어요 또이 남자가 여자를 만나면서 안정을 찾아요 루머 하나 들어어요 왔는... 루머... 어떤 미녀가 들어와도 김태희만 하나? 내가 봤을 땐 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가신내림 배나장문 주연신당 주연입니다. 선생님도 오늘 저희가 궁합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궁합. 네. 서로 많이 아껴주는데 이 남자의 기운이 좋거든. 근데 여자 기운 못 따라가. 그리고 좋게 말하면 노력 형이고 나쁘게 말하면 집요해. 그 그러니까 좀. 질리는 스타일인데 이 남자가 자기 자신을 잘 갖고 자기 몸도 관리하고 자기 모든 걸 관리하는 거고 갖고 싶은 게 많아 갖고 싶은 게 많아서 노력을 하거든 노력한 거를 갖는다 소리가 나오는 남자인 거라 내가 나를 만족시키고 싶은 게 아니라 남한테 나를 만족시키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을 수 있지 응, 그렇게 퍼펙한 사람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 여자가 엄청 머리가 총명해요 응. 그리고 운이 좋아 약간 독박 운이 좀 있어요 좀 남의 걸좀 뺏는 운이 있고 이 재주가 머리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머리 굴리고 살면 돈을 억수많이 벌어요 올해 이분들 운은 좀 어때요? 그렇죠 근데 이 여자는 어긋나지 않는 성격이라서 실수는 조금 안 하는데 이 남자는 말실수, 실수를 할수 있거나 행동실수가 이좀 있기 때문에 구설은 좀 있어요 구설은 있는데 올라갔다가 잠잠해지는 구설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건 없고 두 분이 사이는 어. 좋아 아, 좋아요 이거 봐야 돼뭐 좋은데 볼거 있나 그러면 궁합적으로는 100%가 제일 맥스라고 하면 몇 퍼센트 잘 맞는 거예요? 음... 120%? 아 그걸 넘어서서요? 넘어서요 왜냐면 여자는 좀 갑갑함을 많이 느끼는데 이 남자가 잘 데리고 다녀 남자는 행동대장이기 때문에 왕이 좋아하는 걸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 그래서 이 남자의 포커스는 여자의 기분이야 주도권은 그럼 여자가 잡고 은근한 주도권은 이 여자가 쥐고 있지만 대외적인 주도권은 남자가 쥐고 있는 걸로 보여 여자가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이두 분은 제가 봤을 때는 금전복은 타고났다고 보고 또이 남자가 여자를 만나면서 안정을 찾아요 근데 이 남자가 집요하잖아 자기가 한 말을 진실로 만들어버려 그래서 밀어붙이는 힘이 좋아. 과장이 어찌할지 결론적으로 매트 로 돼요. 어, 내가 봤을 때 남자가 여자를 전취했을 거라고 보는데 음. 여자를 집요하게 설득하거나 집요하게 관심을 받으려고 무수하게 많은 노력을 했을 거야. 여자는 이런 남자가 재밌지만 약간 조금 조금 고민할 수 있거든. 이분들 진짜 유명한 사람들이 비랑 김태희씨예요. 비, 음. 문제 없어요. 잘 살아요. 왜 가져왔냐면 루머가 하나 터졌어. 루머. 토스터 A 씨 남자랑 미녀 골퍼 B 씨랑 뜨거운 열에 중이랑 무모가 다녔어요. 어떤 미녀가 들어와도 김태희만 하나? 그그그 <웃음> 티나죠. 그, 그, 근데 그 B랑 조정성기 공통점은 있잖아. 약간 친절 모드. 내가 봤을 땐 100% 진실은 아닌 것 같은데. <웃음> 근데 그걸 이제 안 해도 안다. 안해도 음... 아는 상황이어서 헤어지라고 했는데 <웃음> 그럴 수 없다고 근데 제가 느끼는 건태이씨는 논쟁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상간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여자랑 논쟁하지 않아요 일단 그거부터 진실이 아니야 그리고 비씨가 그런 거를 왔다 갔다 하게 두지를 않아요 넘사벽이거든 김태희는 비한테 가짜 기사 너무 많잖아 가짜예요 비씨가 <웃음> 실수를 하는 편인 건 맞아 근데 자기 자식하고 이 빔태희를 선녀랑 이 신두짠지처럼 생각을 하고 밖에 나가서 말장난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시는 성격이 있거든 네. 끼가 많은 거지 그거를 바람 끼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초반에 말씀하신 게 거의 다 맞았어요 비씨가 <웃음> 솔직히 좀 관점이 또 있고 거울 보고 사는 남자인데 거울에 미치는 자기 모습이 추한 게 되게 싫거든요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굉장히 멋진 남자이고 싶어요 이 김태희한테는 비 c 사주가 일부 종사가 조금 힘든 사주인 건 맞는데 김태희를 만나면서 무릎을 딱 꿇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무이 여자 기운이 더 세요 이 남자가 손바닥 안에서 놀아요 김태희가 엄청 잘 관리하고 있어